네 양코치입니다 자 빠르게 다음 영상을 또 올려 보는데요 자그 이유는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파운드엔이랑 달러엔이 그리고 유로엔도 그렇고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업데이트로 네, 한번 올려 봅니다 자전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레지센스 그리고 트렌드 라인 서포트 등을 이용을 해 가지고 가격이 최대한 돌수 있는 그쵸? 전 이제 왼쪽을 보았을 때 전 움직임을 보았을 때큰 움직임이 시작된 부분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 가격이 이러한 위치에 도착을 하였을 때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레벨에서 이런 레벨에서 거래를 최대한 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 영상 보시면 제가 설명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파운드 의 위클리 차트를 보시면 은 그렇죠? 높은 타임프레임 차트 위클리 차트에서 딱레지스 그 밑으로 움큼 움직임이 시작된 위치 145죠 그쵸? 145레벨 자 145레벨이 뭐, 뭐 141.75, 뭐뭐 139.5, 뭐 189뭐 이런 게제라145딱 정확히 떨어지는 그쵸? 145.00 딱 떨어지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구간들은 또 심리적으로 알고 리즘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입니다 들 그렇기 때문에 데이리 차트에서 보시면 더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데이리 차트에서 가장 꼭짓점 하방의 움직임이 시작한 가장 꼭짓점 여기에 레지센스를 따가지고 나중에 가격이 도착을 였을때 보시죠 가격이 도착을 했을 때 더블탑을 만들고 지금 30픽, 40픽 이상 떨어진 거볼수 있죠 저희 인트리 위치에서 자 그리고 파운덴도 제가 저번 주서부터 분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이거를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트렌드라인 뭐터치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좋은 마켓 스타트처 레벨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 좀 떨어져 준다면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별다른 뭐 위치 기회를 주지를 않고 있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올라갈 때 올라갈 거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올라갈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지금 이 차트를 보았을때는 에어 현재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은 왼쪽에서 여기가 마켓스톱주 구간이기 때문에 위글 위로 뽑으면서 이제 하방으로 한번 주고 가격 조정이 나오면 나는 그때 이제 매수를 하겠다 약간 이런 플랜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실수적으로 차트가 진행이 된 것은 네 그냥 이것을 그냥 베이스로 삼고 더 치고 올라갔죠. 이런 것은 뭐 알기 가 어렵죠 우리 플랜은 이거 였는데 플랜대로 진행이 안 되는데 거래를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뭐가 뭐 잘못됐고 내가 뭐뭘를 놓쳤다 이게,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플랜대로 내 기법에 내 기법에 맞아 떨어지는 그 플랜대로 떨어지지 않은 것 뿐이죠 네 그래서 뭐 별다른 기회가 없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것은 달러엔 이제 105.5에서 4 105.45에서 6 5 20회 정도의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 진입을 이제 해주면은 매도를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이게 어 데일리 차트 네신즌스이고1 시간 차트에서 서플라이 존이거든요. 서플라이 아네 시간 차트 네4 네 시간 차트 서플라이 존네 그래서 보시면은 2월 8일 날 제가 어제죠. 네 2월 8일 날 제가 차트 공유를 해드린 거볼 수가 있어요. 또 멤버 방에 달러의 1 시간 차트. 105.650 레시스 구간 헤드앤숄더 패턴 만들면서 트렌드라하방 브레이크 서 하면서 줬죠. 현재 넥라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 넥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지 말고 가격 조정을 주면은 매도가 가능하다. 혹은 서포트 부분을 뚫었을 때 매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넥라인 하방 브레이크아웃, 여기 어디서든지 매도 엔트리 가능하죠. 지금 현재 상황이죠. 1대2 비율 이상. 2, 그렇죠 자, 아까 댓글 중에 지워준 댓글인데, 뭐 억지로 끼워 맞춘다는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게 뭐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냥 다른 데 가서 그냥 알아서 그냥 거래하시면 돼요. 제가 제가 거래하는 방식을 어, 이렇게 어, 공유를 해드리는데도 뭐 마음에 안 들면은 딴데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저희 학생분들과 같이 이런 이제 방식으로 보조지표 필요 없죠? 보조지표가 가격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보조지표가 왜 필요합니까? 프라이스 섹션으로 거래를 하면 되는데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보조지표가 왜 필요해요? 가격을 가지고 토대로 나오는 게 보조지표인데 우리가 그럼 가격을 보고 거래를 해야지 프라이스 액션을 보고 보조지표가 왜 필요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보조지표를 뭐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씩만 깔아놓고 차트가 뭐 진짜 막이 화면에 지금 보이는 거에 뭐 3분의 1 정도밖에 차트가 안 나와요 그런 식으로 돈을 벌수 없죠 최대한 분석은 간단하게 그쵸 보시면 데일리 차트, 달러 레지니스 구간, 가격이 하방 큰 움직임이 시작된 부분 레지니스 구간, 가격이 다시 돌아왔을때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구매하시면 돼요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제가 이제 어, 무료로 알려드린데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멘토, 멘토링이, 네, 멘토링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애프터 영상인데 네, 멘토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네, 현재 학생분들 어, 230명 넘게 계십니다. 가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웹사이트 확인하시고요. 밤영생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